아, 나 시간 반대하고 어, 그렇지죄송합 음. 음. 우리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음. 우리 수업 시간 음. 많이 남았으니까. 천천히 하는 거예요. 어머, 천천잘되다이요 죄송합니다. 왜 그러죠? 다시. 솥독 어. 가스 조금 줄여줘봐. 어. 하다만 얘들아, 이게 뭐예요? 너무 크잖아 속도값을 줄여줘. 어.